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너만 찾는단 말이야 그땐 어려서 그땐 몰라서 널 아프게 했나 봐 이젠 알지만 너무 늦은 건가 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